그 부분에서 하와가 시험 받을 때그 마음의 상태가 어땠는가를 생각했습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결핍이 있어서 그렇게 타락한 상태로 떨어졌는데, <웃음> <웃음> 그의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결핍이 어떤 면에서 현재에 나타났는가.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의 이해가 혹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의 태도가 정상적으로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나아가지 못한 데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그, 그, <웃음> 자기 나름대로의 해성이 있었죠 음. 주님의 계명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아, 이해가 있었고 그런 또 태도를 취하게 된 것입니다. 음. <웃음> <웃음> <웃음> 음. <웃음> <웃음> 음. <웃음> 오늘도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조금 더 진전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그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개인이 하나님께 대한 정상한 신앙을, 그, 또, 그 사랑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와의 타락에 그, 그, 그 과정을 보면서 지금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어떻게 또 재창조된 백성으로서 그 살아가야 되는가, 그서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항상 주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항상 믿고 의지하고 살라 하는 것만이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부부간에도 둘이서 이제 사랑하고 사는 게다 목적이 아니죠. 사랑을 경건한 후손을 낳을 뿐만이 아니라 그그 그 가정이 하나님 나라의 가정이 될수 있도록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보일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의 관계를 보일 수 있고 주의 에, 종 주, 주님과 종의 관계를 보일 수 있는 그런. 그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 거 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알콩달콩 사랑하는 것만이 그 부부 혼인 관계의 그 목적이 아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사는 것 이게 이제 그 목적이 아니다 단, 그러니까 그 수단을 잘 사용하는 것에 목표가 있지 않다. 그렇게 하는 가운데에서 정상적으로 장성해서 아, 어떤 성인의 위치, 성숙한 위치에 오르라 하는 것이 주님의 요구입니다. 여기서 이제 성인이라고 했지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나가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 나와 있듯이 그러니까 그, 존재와 사역에서, 어 주님의 그, 주님, 주님을 믿고 의뢰하는 그런 결과물들이 나와요. <웃음> 성숙한 위치라는 것이 무엇인지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정당하게 대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목적하는 대로 하는 것이, 그것이 성숙한 거고, 그것이 하나님을 정당하게 대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정당하게 사랑하는 거죠. 그것은 이 세상에서도, 불신자의 사회에서도, 어떤 개인의 도덕적인 장성을 논할 때, 마찬가지로 다루는 표준입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의 스라에서 부모를 의지하면서 부모의 봉양을, 받, 부양을 받고, 또, 어 부모의 어, <웃음> 개호를 받으면서 차츰 차츰 장성해 갑니다. 부모가 일정 기간 동안 필요하다고 여기는 교육을 베풀면 학교에 가든지 혹은 그 여타의 방법으로 홈스쿨링을 하든지 뭐 부모의 스라에서 교육을 받는 거죠. 부모를 신뢰하고 함께 살면서 독립적인 인격의 충분한 행사가 없이. 부모를 대폭 의지하면서 자기 자신의 모든 문제를 부모의 뜻에 따라 결정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직 독립이 안돼 있으니까 부모의 뜻을 따라야 하는 거죠. 이제 여러 가지 미숙한 점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부모가 결정 지어주는 곳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미숙한 상태고 미성의, 미완성의 상태인데, 이런 상태에 있다가 자기가 하나의 독립된 사회, 사회인이며, 독립된 사회인으로서 의무와 인격을 발휘하는, 그, 그러니까 이제 우선 자기가, 처에 있는 자기의 가장 가까이 있는 사회에서 먼저 아 그런 것들을 그행 행사해야 한다 하는 것을 그 느끼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뭐 우리나라는 최근에는 뭐 이제 그런 게 많이 들어와 있는데 아이들 고등학교 다녀도 막 알바도 하고 그러잖아요. 네? 알바도 하고 뭐. 돈벌이를 요즘 할수 있는 환경들이 많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사실 그건 다 부분적인 것이고 이제 결국은 하나의 독립체로 살아가기 서 나가기 위한 훈련이고 과정이 되는 거죠. 그 독립적인 인격을 발휘하는 제일 근접한 사회가 이제 어딘가 하면 그것은. 자기가 처해 있는 가정이에요. 그리고 또 신자라면 이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 그 안에서 이제 그렇게 자라서 독립되어 나가는 모습들이 드러나는 거죠. 거기서 독립적 한 사람으로서의 자기 본분을 이제 바로 지키는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무엇보다도 그가 날마다 먹고 자고 왔다 갔다 하는 그 가정 안에서의 그 언행이 전부 그 사람의 도덕적인 품격을 나타내는 것이 되고, 그에 따라 그 사람은 평가받게 됩니다. 이제 초등, 중등, 고등, 그리고 과정을 거쳐서 애가 이제 반듯하게 자기 할 일도 맨 처음에는 다 해줬는데, 이제 부모가 해주는 일정 부분을 또 담당하기도 하면서 이게 독립을 하는 게 나타나잖아요. 커가는 게. 철이 들었다. 이제 뒤에는 설명이 나오는데, 철든 모습이 이제 조금씩 조금씩 에 나타나서 그에 대한 평가를 받는 거죠. 일반 사회에서 다른 사람과의 접촉 혹은 거래는 어 필요에 의해서만 간단히 하는 까닭에, 거기서는 그의 인격 전체를 알 길이 없습니다. 그냥 뭐 중간에, 나, 가정에 있다가 나가서 무슨 누구랑, 뭐, 그 뭐, 어떤 사회 활동을 조금씩 한다고 해서, 그걸로 그 사람의 인격이 다그 사람들에게 나타나지진 않다, 않는다, 그 말입니다. 가장, 그, 가정 안에서 그 사람의 인격 전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웃음> <웃음> 가정, 가정, 이제 교회에서도 그렇죠. 교회에서도 이제 이사람이 신앙이 점점 들어가면 그 사, 그에 대한 책임이 분명히 책임지는 모습이 나타나지잖아요 그런 것으로 아이 사람이 이제, 아, 이제 이 신앙이 아주 독립적으로 단단히 서나간다 그걸 확인해서 알수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자녀가 부모의 슬라에서커 나가다가 성숙했다는 표시를 하게 될때그 표시가 가정 안에서 또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가장 가까운 사이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가족들과의 관계라는 것은 가정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미숙한 사람일수록 자기의 좋고 싫은 것이 딱 갈라져 있어서 좋아하는 사람만 하고만 이야기하는 거죠. 싫어하는 사람하고는 절대 이제 사람이... 그, 다 장단점이 있잖아요.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누구 보기 싫다. 누구 어때서 보기 싫다. 그러면 사실은 다른 사람도 나아가, 내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뭐, 어것 때문에 내가 싫다. 이렇게 하면, 그, 이제 아직 장단점 좋게 볼건 좋게 보고, 또, 주의해서 볼 것들은 주의해서 봐야 되는데 그냥 자기와 관계에 나쁜 점들만 크게 봐 가지고 아주 싫어하는 그런 모습을 띠면 그거는 미숙하다입니다. 그래서 한 가정 안에서도 부모와는 더불어 이야기하면서 형제끼리는 항상 불평 불만 속에서 지내는 일들이 있는데 그런 건 말하자면 그가 사회에서 무엇을 한다고 하고 친구들한테 좋은 사람이라든지 마음이 좋다든지 하는 호평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의 진면목은 날마다 접촉하는 사람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 친구들끼리는 사이좋게 지낼 거 아니에요 자기 이제 마음을 통하니까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들 지금 마음에 안 드는 사람하고도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웃음> 또, 우리, 우리도, 나도 알게 모르게 다른 사람한테 마음에 안들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런 걸 생각하고 주의하면서, 그러니까 성경적인 인간관을 가지고 있으면, 나는 잘났고 너는 틀렸다, 이렇게 함부로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이제 자기 좋아하는 사람하고만 대화하고, 기분 나쁘면 절대 말안 하고, 그런 모습이 되는 예요 그러면 그건 참 미숙한 것이 된다. 한 가정에서도 좋고 싫은 사람들이 있어서 그것을 가르고 거기에 대한 자기의 의무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상태라면 그 힘이 미숙하다. 이 가정 안에서도 자기 책임을 안한다는 말이에요. 공동의 책임들이 있잖아요. 가정 안에서 뭐. 공동의. 뭐 국가원으로서는 뭐 국방, 뭐, 뭐, 교육, 근로, 뭐, 이런 납세, 이런 의무들이 있지만, 가정 안에서도 서로 누구, 누구만 청소하고, 뭐 누구만, 저기, 그, 복일하고, 이렇게, 누구만, 누구는 그냥 계속 앉아서 받아먹고, 그런, 그런 게 없는 거죠. 이 관계성 속에서는 서로 돕고 협력하는, 이 기본적으로 도, 협력하고 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서로 사이가 안 좋은 부분들이 있어도 기본적으로 해야 할 것들은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그렇게 해서 이제 성장할 때 사회 나가서도 정상하게 살아갈 수 있,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만 하면 사회 나가서도 사실은 그 정상하게 그 사회적 관계를 맺고 살질 못해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 큰 사회에 들어가면 자연이 좋고 싫은 것이 생기는데 그런 경우에도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정상적인 인격의 발이라는 것은 가령 원수가 있을지라도 거기에 똑같이 반동적인 감정을 대하지 말고 동일하고 지속적이고 항시적인 인격의 심정을 가지고 대하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로마서 14장에 보면. 원수 사랑까지 하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사실 우리가 원수된 위치에서 사랑을 받아서 주님의 그 사랑을 나누는 자가 됐기 때문에, 원수까지라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것이 이제 신자로서 마땅히 할바예요 주님의 일관된 가르침인 거죠. 그런 것들이. 근데, 이제, 여기서도, 이제, 원수는 커녕, 뭐, 집안식구 조금만 기분 나빠도, 그냥, 울그락불그락 하고, 뭐, 더 뭐, 폭력을 발휘하고, 뭐, 뭐, 아주, 그 아주, 그런, 그렇게 대, 대립을 하면 안 되는 거죠 항상, 그, 그런 인격을, 원수 사랑하는, 그, 그것은 우리한테는 없는 거잖아요, 사실. 우리는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한대 때리면 두대 때리고 싶고, 두대 맞으면 뭐열대 때리고 싶은 인생인데, 그 원수를 사랑할 수 없어요, 사실. 우리가 연약한 육신을 또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고통을 받으면 그 고통을 갚아주고 싶어 하는 그런, 심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일에, 눈에는 눈 이상으로 가니깐 주님이 사실은 제안하신거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눈 하나 빼보십시오 그 사람 목숨 달아내볼테니까 그러니까 그, 뭐, 정당방위도 사실은 저 사람이 칼 갖고 왔을 때 에, 내가 칼, 칼을 사용하면 정당방위가 돼도 그, 저 사람이 내가 칼로 저, 뭐, 다른 막대기를 갖고 왔는데 내가 총으로 그냥 쏴 죽여버리면, 그 부상시키고 위협할 수 있는데 쏴 죽여버리면 그건 정상 방위가안 돼요. 그거는 정상 창작을 넘는 거죠. 그런 법적으로도. <웃음> 그러니까 그,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그, 아, 안다면, 사실 그, 우리 육신의 그, 요구와 반하는 그런 원수 사랑을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그리스도의 인격의 발휘가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우리가 말씀과 성신을 늘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웃음> 하나님도 사랑하고 사람도 사랑한다면 아, 원수도 사랑한다는 그그그 그, 그, 그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 <웃음> 사랑이라는 심정을 항상 그 지속해야 하는 것인데, 원수라고 해서 그 심정을 포기하고, 굉장한 증오와 반동과 완전히 변화된 다른 인격으로 대할 수, 대해서는 안 된다 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런데 시험에 안 들려면, 남의 주 죄는 내죄와 같이 생각하고 네? 나, 내 의인은 주님의 의로 생각을 해야 된다. 항상 그래야 시험에 안 들어요 사실. <웃음> 그러니까 남의 죄는 나, 내 안에 없는 것 같이 생각하고 내 의인은 항상 내 안에서만 나오는 줄로 생각하면 이거는 싸움 원수사랑은 전혀 못하고 하나님사랑도 못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 우리가 사실 인격이 명경지수와 같이 고고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사실 성신 충만한 모습이에요. 제가 이제 심리학을 했, 좀 했으니까 뭐늘 말씀드리는데, 심리학, 심리 상담을 할 때, 상담을 할때 이제 온갖 얘기를 다 들어보지 않아요? 뭐 말도 안 되는 죄들을 가지고 상담을 하는데, 인격장애를 가지고, 뭐 편집적인, 반사회적인, 뭐, 뭐 경계선적인, 뭐 영국성적인, 뭐 아주, 아주, 아주, 이상한, 그, 그, 습관들, 그, 그 성향들을 다 대합니다. 그러면 내가, 상담자가 내가 어렸을 때, 누구한테 그런 일을 경험해서 트라우마가 있을 경우, 그런 일을 겪을 때, 화가 나요. 내가 부모한테 학대받은 사람인데, 내가 심리, 상담 심리사가 되는데, 부모한테 학대받은 사람이 오면, 학대하는 학대한 사람하고 학대한 받은 사람하고 같이 오면 그 얼마나 그 이쪽 편에 들, 들게 되,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상담으로서 자격은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내 정서가 그렇게 움직이면 그러니까 굉장히 그 일반적으로도 일반 운종 안에서도요. 이게 평정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의사들도, 정신과 의사들도, 그 어떤 상황 속에도 평안을 유지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고 그냥, 그, 그렇게 하면 이미 상담은 끝나버려요. 상담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토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사람인데, 그냥 이세상의 그, 그 죄들 때문에, 그냥 내가 속에서 불굴락불그락 불구락, 불구락 해버리면, 나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 사실은. 내가 그런 사람이었는데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게 그게 내가 그, 그, 그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구속 받았다고 해놓고 내가 그걸 보고 또울그락불그락 해버리면 나는 이게 얼마나 그 주님의 구속을 그 하찮게 여겨 버리는 겁니까? 그렇게 불일치되면요, 스스로 인격을 파괴하는 거예요. 스스로의. 그러니까, 그리토인은 굉장히 평정심을 가지고 있어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건 알죠. 그런데, 그, 이게, 어, 이해를 할수 있어요. 아담안에서 태어나가지고, 그 각, 각 가정 안에 온갖 그 약점들이 있거든요. 각 가정마다. 원가족의 문제들이 다 있죠. 그거를 이해, 이해해야지. 이해해야지 그들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이해하지 못하면 승, 승질나서 죽어요. 네. <웃음> 원수사랑도 뭐, 그, 그, 그, 말이, 그, 그렇지.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론이 잘 되고 구속의 은혜를 알아야 되고 그 그것이 그된 사람이 가정에서 그 평정심을 보이는 거예요. 자기 책임을 하고 아이들이 유아세를 받고 부모가 부모의 신앙으로 유아세를 받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부모의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한다는 게곧그 그런 평정심을 이 혼란한 세상 속에서 온갖 것에 부하내동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구속의 은혜를 알고 성신의 인도를 받으면 그거를 그 거기에 그 흔들리지 않게 하고 우리는 그, 그, 그 궁극적으로 뭘 바라보고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교육을 해가지고 독립시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성성성 성, 성, 성 저기 성인 되도록 안내하는 거죠. 부모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같이 그냥, 애들 싸움에 같이 싸워가지고 막, 그리고 이게 이 이러면 안 되거든요. 분명히 사리 분별은 하는 거지만, 적법하게, 하는 거지만, 그 적법한 한도 내에서 하는 것이고, 그걸, 뭐, 내 감정, 감정이 전혀 없을 수는 없지만, 감정을 그렇게 그냥 세상 사람 같이 그렇게 똑같이,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요. 가정 안에서 그걸 잘 보여야 돼. 다른 사람 보고는 사랑하라고 그러는 집에서는 그냥 그뭐 엉망으로 살아 버리면 그거 안 되잖아. 요 본의 안 되는. 아무튼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배워서 그렇게, 이제, 뭐, 이렇게, 울그락불그락 하기도 하지만, 배웠더라도 깨닫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잘못 배워서도 그럴 수 있지만, 배웠는데도 그러는 거는, 정당한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10년이 가고, 20년이 가고, 일생이 가더라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이를 먹는다고 언젠가 저절로 깨닫는 날이 생기는 것이라고, 어, 절대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부주의하면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간절한 애착이 없으면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시뿌리는 비율을 우리가 그 시뿌리는 자의 비율을 공부해서 알지 않습니까? 다른데 기운을 빼앗지 못 빼앗기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말씀에 대, 대한 애착이라는 것은 말씀을 많이 외운다거나 말씀을 많이 기억한다는데 있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내 속에서 어떻게 생생하게 성신님의 도구로 역사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성신님의 도 말씀이 들어와서 내가 배운 거를 그잘 승화시켜서 내가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나와야지. 배운 건 배운 거대로 놔두고 내 인격 발이가 내 육신대로 움직이면 그거는 깨닫지 못다 <웃음> 그런 까닭에 무엇을 읽고 잘알수 있는 젊은 사람과 읽어도 금방 잘 잊어버리는 나이든 사람이 같이 성경 공부를 하면 젊은 사람이 더잘알것 같지만 그럴 그런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성신의 인도를 받는 어떻게 받아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게 무식해도요 시골 할머니들이라도. 그 주님의 그 순박한 심정으로 주님의 인도를 따라 나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 아주 도시에 똑똑한 청년들이라 할지라도, 이제 뺀질거리는 거죠. 이제 자기, 그 자기 이것저것에 다 기운 다 뺏기고. 그러면 이제 성신의 인도를 정상하게 받지 못해서, 오히려 많이 알긴 알아도 살지는 못하는 거죠. 성경의 역사를 보거나 혹은 기독교의 역사를 보더라도 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썩잘 알아서 위대하게 되었다는 인물이 별로 없습니다. 많은 세월 동안 자기가 생활 가운데서 맛보기도 하고 진리를 심오하게 터득한 사람들만이 항상 하나님 나라에서 쓰이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단련 받은 사람들, 에? 그런 사람들이 쓰이는 것이요.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그와 같은 독립된 인격의 발휘 라는 것이 먼저 가정 안에서 확고하게 나타나는 것인데 그 사람의 인격 발휘에 있어서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독립된 인격의 발휘에 근저되는 기본되는 정신 혹은 능력이라는 것은 부모를 의지하고 부모를 항상 자기의 울타리, 자기의 언덕으로 삼고 지내던 그런 심정에서 아 이제 내가 이렇게 늘살 수만 있는가 오히려 부모를 내가 이제 부양하고 봉양하면 또 집안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며 살아가면 그 얼마나 더 좋은가 하는 그런 각성이 생기는 거죠. 그런 각성이 생기면 그런 각성은 먼저 자기와 감정적으로나 자연적인 관계로나 가장 가까운 부모와 형제 그런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봉사와 사랑의 심정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일들은 있고요 기본적으로 생계유지하기 위해서 생활하기 위해서 일들이 있으니까 아이들이 커가면서 그 일들을 자기가 아, 엄마가 너무 고생하신다, 아버지가 너무 고생하신다 생각하면 그 일을 자기가 조금씩이라도 감당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그의 그 성장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교육은, 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가르칠 교회다 길을, 길을 육자라고 그랬잖아요. 네? 교육이라는 것이 결국, 독그 독립된 그 건강한 인격으로 자라가는 건데, 그한 사회, 사회를 책임질 만한 인격으로 자라가는 건데, 독립적인 인격이라는 거지. 이게 그 실질이 없는 사람들은 이제 성인이 돼도 뭐 독립인 커녕 다른 사람의 짐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그어 항상 부담이 되는. 봉사와 사랑을 하지 않으니까 그늘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을 안 하니까 대신 누가 해 줘야 되잖아요. 그 사람이 빨래를 안 하면 빨래를 누가 해 줘야 되고 청소를 안 하면 청소를 해 줘야 되고 밥을 안 하면 밥을 해 줘야 되고 에? 돈을 안벌 돈을 벌어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웃음> 철이 없는 거죠. 여기는, 그, 햄이라는 말을 썼는데, 그, 그 옛날 말이에요. 요새는 전 처음 들어온 말이에요. 햄이라는 말. 햄. 그 생각, 헤아림, 그것의 옛말입니다. 저 사람이 햄 들었다. 햄 들었다. 그러면 철 들었다. 생각이, 내가 이제 꽉 찼다. 이제 그런 거죠. 그렇게, 그렇게 이제 커가면서 자기가 맨날 얻어먹던 것도 조금, 저기, 할줄 알고, 그러면 철들었다고 하는 것이죠. <웃음> 그런 것은 없이 항상 자기 자신의 좋고 싫은 것만 중심으로 교묘하고 사람들을 이용하고, 교묘하게 이용하고 취해 나간다면, 그것은 물론 대단히 이기적이고 교활하고 좋지 못한 성격이지만, 또 다른 말로, 햄이 들지 않았다. 철이 들지 않았다. 언제 철이 들지 걱정인 것입니다. 몸만 컸지, 예? 예, 햄이 들지 않으면, 이게 철이 없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웃음> 이 천이 들었다, 햄이 들었다는 말은 인생의 도리를 깨달은 사람이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 도리를 깨달아서 왜 본분이 이그 무엇인지 알고 행하려 하는 것을, <웃음> 제, 본, 제 본분이 무엇인지 알고 행하려 하는 것을 말합니다. 철드는 사람은 한마디로 그 부모나 형제에 대한 자기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진 사회에서 타인에 대한 자기 인격이 향속성으로 나타날 때그 인격이 항상 부드럽고 아름다워서 사람들이 좋다 하는 것입니다. <웃음> 선하다고 하는 그 방향을 안정된 상태로 지속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어떤 때 어쩌다 한번 하고 마는 게 아니라요. 예? 그것이 일주일에 한번 하던 게 철이 들면 이제 일주일에 두번 하고 뭐세번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얼마나 든든합니까? 자식이라도 든든하고 어 이제 자식하고도 교통이 되는 것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은 궁극적으로 원만하고 또 가장 충분한 의미로서 선이라는 말보다 사랑이라는 말로 늘 표시합니다. 가족에 대한, 이 뒤에도 나오지만, 이제 뭐, 사랑의 헬라어적인 그, 구분으로 보면, 뭐, 아가페적인 사랑, 뭐 에로스적인 사랑, 또 필리아적인 사랑, 스토르게, 음. 그런, 그런 사랑. 그러니까 그건 부모가 자식을 끔찍히 하는 사랑인데요. 친구와 같은 사랑. 그런 사랑. 근데 아무튼, 그, 책임을 지는 것은 곧 사랑, 사랑한다는. 우리말의 그 사랑이라는 말이, 그, 우린, 거기도 이제 생각한다는 말이 좀 들어가 있어요. 사랑한, 사량, 사량. 그 어원이 이제 뭐몇 가지가 되는데, 음. 생각하는 양, 사, 사량. 그게 이제 풍부해지면 사랑이 많다고 하는 건데, 이제, 이제 또 그거는 한 일설이고, 또한 가지는 사랑이라는 것이 괴미라는 괴미. 음. 뭘 지탱해 주는 거잖아요, 괴미. 그리고, 고인 고이, 고이는 거예요, 고고인다다 고, 이렇게 빠져나가지 않고 고인다 그래서 그 옛날에는 사랑한다는 말하면 못 알아들었대요. 내가 당신을 괴 괴요 <웃음> 괴괴마 하요 그래 알아 들었답다 괴미라는 말 썼단. 음. <웃음>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신경을 쓰고 책임을 지고 하는 거죠. 이건 그러니까 아무리 이제 성숙한 저희 말로는 뭐뭐 뭐 줄줄이 꿰고 있어도 그런 책임이 없으면 사랑이 없는 거예요. 철이 햄이 없는 거죠. 생각이 들자란 거예요. 아무튼 그 사랑이라는 것에는 적극적인 사랑도 있고 자비도 있고 봉사에서 구체적으로 은혜를 끼쳐주는 어떤 행동도 있고 또 조용히 오래 참고 살아가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선이라는 말로 표시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두드러지고 적극적인 성격은 사랑입니다. 부모나 형제같이 밀접한 자기 가족을 사랑하는 데서 실패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도 확실하고 향속적이고 건실한 감정이 되지 못합니다.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한다고 러잖아요 사랑을 아는 사람이 사랑을 할줄 알아요. 그래서 이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들은 사랑을 정상적으로 못 받아서 이제, 그런 공감 능력이 없어요. 사랑에 대한. 응. 그래서, 그래서 사회성이 전혀 없는 거죠. 잘못하면 미안해하고, 응. 다른 사람한테 은혜를 끼치면 그 내가 마음이 좋고 하잖아요. 근데, 이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런 감정이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오랫동안 그뭐 6개월 이상 그런 감정 기복이 없이 분명히 내가 이게 즐거운 일인데 즐거워할 줄 모르고 슬픈 일인데 슬퍼할 줄 모르면 그러고 한 6개월 지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뇌에서 아예 그런 호르몬이 나올 탄 세로토닌이 나오고 하는 호르몬이 나오지 않아. 고파민 같은 그런 것들이 나오질 않아요. 뇌에서. 그럼 그 사람은 진짜 웃어야 할때 나중에 그게 안 나오니까 안 웃게 되는 거예요. 눈물 흘려야 되는데 눈물이 안 나. 그러니까 이게 가장 기본적으로 내가 다른 사람이 기뻐하는 걸 하고 또또 또 인정을 받고 서로 존중해주고 하는 그런데 이 정서이가 정상적으로 움직여야 돼요 정상적으로 사회 속에서 그게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웃음> 그 그게 건실한 감정이죠. 지속적으로 그런 일이 되면 날마다 대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정상하게 가지지 못하면 다른 사람에게 아무리 좋은 감정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 그, 그 사, 사람이 언제 싫어지게 될지 알수 없는 거죠. 얽히고 설킨 게 이제 외부 사람들은 덜 하잖아요. 그러니까 외부 사람들하고는 잘 지내. 근데 집에서는 얽히고 설킨 게 많잖아요. 감정, 선이 막. 얽히고, 사건들이 많고, 그러니까, 이 집에서는 사람들과 자기 책임도 안 하고, 그, 러면 그니까 러 사실은, 안에서 그렇게 새는 쪽박은, 이 결국은 나중에도 새는 거예요, 나가면. <웃음> 맹자가 말한 그 항심이라는 것이 늘 있어야 하는데, 마음이 항상 변함없이 정착되어 있고 안정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다만 예수 그리토를 믿고 의지하고 그의 인도하심과 가르치심과 개호하심 그러니까 경계하며 지키는 건데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것만이 아니 햄이 들어서 철이 들어서 아,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생의 궁극적인 위치도 아니고 가장 정당한 위치도 아니고 성숙된 위치도 아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지 기뻐하시는 것을 해서 자취를 자꾸 내놓아야 되겠다 하는 심정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성숙해야 되는 거죠. 책임지는 것들이 더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즐거, 즐거움이. 소원을 갖고 소원을 가져야 또그 그런 일도 감당하고요. <웃음> 우리가 고넬료에 대해서 봤지만 <웃음> 그런 것들이 이제 저 이렇게 장성하고 그런 소원이 있으니까 또 베드로도 만나는 것이에요. 주님 만나게 하셔서 또한 걸음 전진해 가게 하시는 거죠. <웃음> <웃음> <웃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이와 같은 것을 요구하십니다. 항상 나를 의지하고 나에게 무엇을 달라달라 달라 하면서만 살지 말아라. 내가 너를 자식으로, 성숙한 자식으로 인정해서 후계자, 상속자로 삼았다. 이것은 우리를 성인으로 다루신다는 표준을, 어, 보이신 것입니다. 우리를 그냥 자식으로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상속자로서의 법적인 위치를 주셨다는 의미의 양자라는 그런 말입니다. 로마법에서는 양자권이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그냥 자기 혈통으로 인한 자식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대를 잇고 자기의 모든 것을 이어받을 상속자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로마 사람들은 이것을 위해 식을 행했다고 했습니다. 식을 행할 때 그를 모든 사람 앞에 소개하고 또 반지를 주어서 권위가 있다는 걸 표시하고 그때부터 그 권위를 행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식으로 인정하는 단계입니다. 자식이라도 어렸을 때는 종들과 함께 모학성생 밑에서 교육을 해서 해미들고 사리를 분별해서 깨달아 알수 있도록 했다가 때가 차면 그를 완전한 자식으로 승인하는 것입니다. 이게 로마 법대로 보자면 그런 거죠. 이제 성인이 되갖고 다 상속 양자로서 그 권리를 다 행할 만한 때 그런 의식을 치른다는 거예요. <웃음> 그러니까 자식의 자격을 충분히 얻지 못하던 자에게 이제는 자식으로도 충분한 자격을 부여한다 하는 의미로 양자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제는 완전한 법적인 자식으로 인정하고 그 자식으로 삼는다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무엇을 방증하느냐 하면 그 자식이 그 아버지의 상속자가 될 만한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상속자가 될 만한 자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재산인 하나님의 그 사랑의 능력과 공의의 거룩한 판단과 또 통치하시는 능력의 발휘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창조적인 사역의 일들을 그도 자식으로 한 분깃을 맡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혐이 그런 자격이 있다 그런 그 철이 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자식이라 어, 그렇게 법적으로 인정하셨으면 그 자식다운 위치에 올라가 있어야 하는 거죠. 자식이라고 하면서 이제 자식으로서 할 일을 하지 않으면 그건 참 이제 이상한 거죠, 사실. 자식으로 인정을 받고도 여전히 거린 노릇을 하고 마치 아버지의 집에 있는 그런 종들과 같이 노예들과 같이 맨날 주십시오 주십시오 안주면 못합니다 하는 그런 구걸의 위치에만 있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럼 어떤 위치에 있어야 하느냐 주님 제가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려고 이것을 해 봤습니다 고작 이 정도이지만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돌이라고 깨달은 것을 해 봤습니다 하고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해 보고 확증을 얻으면 그 일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자기 스스로 발견해 나가는 것이지 가만히 앉아서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는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는 마음의 결심이 있어야 하고 또 그렇게 할수 있는 방법도 지혜도 생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비로소 진짜 자식다운 위치로 올라가는 거죠. 이와 같은 위치에 올라간 사람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발견하고 실행하고 나아가는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를 구속하신 것은 우리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에까지 충만, 그, 충만한 데까지 자라게 하시는 거고요. 또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걸 알고, 스스로, 말씀을,과 성신을 의지해서 한, 한 발, 한발 전진해 가야죠. 그것도 개인이 아니라 교회로서 그 일을 행해 가야죠. 근데 그 책임을 안 하는 사람이, 그 소원도 없는 사람이, 그게 햄이 들었다, 뭐 철이 들었다, 절대 말못 해요. 맨날 와가지고 어려운 일 있을 때만 뭐좀 이것 좀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저것 좀 채워 주십시오 하면 이게 이게 자, 자식 상속자 후사로서 일이 아니고 맨날 거지꼴인거죠 종처럼 거지처럼 살아가는 자식인데도 불구하고. <웃음> 사람이 하나님의 자식다운 그런 정당한 위치에서 활동을 하려고 하면 진짜 아버지를 사랑하고 사랑한 까닭에 적극적으로 무엇인가를 이루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위치에서 생활을 하려고 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보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러뭐 그러니까 하나 자식 우리가 뭐, 뭐, 그냥 이벤트 하나 하려고 해도 얼마나 많은 수고, 수, 수고를 해야 돼요. 물질도 드려야 되고, 시간도 드려야 되고, 또 뭐, 정성도 드려야 되고, 이벤트 하나를 하려고 해도, 누구 하나 기쁘 기쁘게 하려고 해도, 그런 소원을 갖고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이벤트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얼마나 그 행복합니까? 행복하고 기뻐 기쁘, 음. 기쁘게 됩니다. 음. 이게 사랑이 있어야만 그런 일이 가능하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게 에, 돼야 하는 거죠.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고 했는데. 에, 또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했는데, 뭐, 조그만, 요만한 소리도 못 듣고 맨날, 예, 예, 그러고, 예? 책임질 일은 전혀 안 하고. 그러면,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상속자가 될수 없어요. 하나님의 심정이, 하나님이 나를 왜 구속하셨나? 목적이, 목적이 뭔가? 그런 걸 서로 상업하고 연락해 가지고 그 스, 사랑을 받은 걸로 그것을 그런 거룩한 그세 세 사람의 인간됨을 이 관계 속에서 드러내야 되잖아요. 이 안에서 감동이 될게 없는데 뭐 어디 가서 그걸 하겠습니까? 이 안에서 서로 가장 친밀한 관계 안에서 누려지는 게 없는데. <웃음> 주께서 무엇을 원하시나, 무엇을 해드려야 할 것인가, 무엇을 주께서 싫어하시는가 이렇게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만이 더욱 기묘하게 그에게 역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그냥 들어가서 기억으로만 남아있고 관념으로만 남아있는 게 아니고요. 그게 생생하게 역동적으로 움직여야 돼요. 그게 생명의 오늘이라고 하는 날 동안 생명의 양식으로 작용이 돼야 됩니다. 우리 믿음으로 화합해서 그런 인격적인, 어, 열매, 관계적인 열매, 그걸, 그걸 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심정을 알 길이 없고, 따라서 하나님께 무엇을 해야 기쁨을 드릴 수 있을까 하는 것도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 말씀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거죠.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아가페적인 사랑. 이게 상대적인 사랑, 뭐 필리아나 뭐 에로즈 그런 뭐좀뭐 스톨게 사랑 같은 그런 그런 사랑이 아니라 상대적인 사랑이 아니라 완전한 절대적인 사랑. 그거를, 그게 이제, 땅의 재료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나타낼 수 없고, 신성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땅의 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신을 의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목표가 무엇인가? 나에게 왜 이런 지혜를 주시고, 지위를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는가? 이걸 가지고 뭘 하라고 하시는가? 에? 그러면 더 어려운 힘없는 삭고, 가난하고, 병들고, 그, 무지한 사람들을 돌보게 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그게 우리의 목, 그걸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야 하는 거잖아요. 그 그걸로 그게 소자를 돌아보는 심병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내가 한게 아니니까 그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듯이 그냥 내가 언제 그런 일을 했습니까? 그런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한다고 하는 것도 다 맥을 같이 하는 거죠. 자기가 하는 게 아니고요. 말씀과 성신을 의지해서 자꾸 은혜 위에 은혜로서 전진해 가.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 참 우리 스스로는 갈수 없는 그런 그런 나라, 우리 스스로는 나타낼 수 없는 그런 인격 그런 것들을 드러내.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환경도 주시고 또뭐그 외에 필요한 것들을 주신다. 그 그런 수단들을 잘 써서 <웃음> 그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가? 나타내야 되고요 이웃사랑이 어떠해야 되는가? 나타내야 돼요. 그,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아요. 그런, 그런 본 궤도에 올라가죠. 진 진명, 면, 그리토인으로서의 진 면목을 보일 때, 시험에 들지 않아요. 세상으로 달려가고. 그런 일을 하지 않아요. 늘 부정적인, 소극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명력을 이해하고 그냥 아무 책임도 안 지고 그냥 하나님을 그냥 자기 도움이로나 알고 어린애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의 목표가 있고 성신님의 인도와 가르치심의 목표가 있어요. 그걸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그 안에서 충만해지는 거고 그 주님이 목표하신 대로 나아가는 거고, 그게 우리가 기업으로 받은 것들이죠. 그게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 열심히 보고, 그다 수단이에요. 수단 목표가 아니다. 수단은 목표를 이루기 위한 도구인 거지. 도구를 잘 써서 그 사랑을 나타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시험에 드는 일이 없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